이기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메이지라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캠핑카가 고장나는 바람에 여기서 자야겠구만, 얘들아. 음. <웃음> 우리 기름도 다 떨어졌고, 아. 여기도 자야겠는데? 자자, 자자. 캠핑카도 고장났고. 이렇게 꼬즈한 데서 자자고요 어. 그니까,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다 모여봐! 네.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서 여섯 명. 뭐야! 한명 어딨어! 한명 동철이가 사라졌잖아! 아니, 뭐? 동철이 어디 갔지? 동철이? 동철이? 아니, 잠깐만, 왔었는데? 잠깐만. 응. 동철이 없어진 김에 다 같이 모여보자. 어. 자, 동철이 없어진 걸 기념하는 거야. 사진을 찍는다고? 동철이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야지. 여기 이상한 게 있어. 뭐, 뭔데, 뭔데? 발자국 같은데? 발... 어, 이... 아, 이건 뭐지? 아, 근데 발자국이네? 근데 어, 저... 이거 인스타그램. <웃음> 아니, 발자국 무슨 인스타그램 올려? 자, 일단 손전등 들고 동철 찾으러 가자. 얘 어디 갔냐? 도대체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나? 근데 손전등에 배터리가 있어. 그럼 뭐 배터리 때 조심할래. 잠깐만, 동철아, 동철이 어디 갔어? 동철아, 어, 발자국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빨간색 발자국. 어, 동철이 발자국 왜 빨간색이야? 어, 어 이거 피 아니야? 빨발봤나? 에이 설마 동철이가. 동철아 밥 어? 먹자 야, 뭐야 야, 동굴 있어 이런 동굴이 있었나? 낮에는 못봤는데 야, 야. 야 동.. 동철이 되게 소심한 애라 이런데 절대 혼자 못 들어가는 애 그래? 미호는 안 소심하니까 혼자 들어가 봐 어? 어? 알았어 <웃음> <웃음> 가봐 가봐 가봐 어때? 어, 야, 무서워 어르신 좀 비춰주면 안 돼? 어때 거기? 어야야야야야야 <웃음> 야. 미호야 야. 그냥 달려버려 왜왜왜왜? <웃음> 닉대야 왜? 닉대야 왜? 아무것도 없는데? 아나 무서워 어. 야 니네가 먼저가 길이, 가. 길이 나눠줬어 어 기름에? 어디로 갈까? 야 이거 코카콜라로 해 코카콜라니 어디로 갈까요? 여기 왼쪽 나 오른쪽 나 너무 무서운데? 꼭 가야돼? 아야요루로 먼저가 집에 가자 야 동철이 동철아! 어 여기도 막 어? 여기도 길 나눠줬어 어디로 갈까? 이거 왼쪽이지? 알았어. 맞아, 왼쪽이지. 위로 찾기 같은 거 있다면, 아! 왼쪽이... 늑대야! 늑대야! 늑대야! 늑대야! 어, 나 떨어졌는데, 이거 어? 어디야? 애들아 어? 이거! 아, 늑대야, 뒤! 어, 미호야! 어! 나 너무 무서워져! 미, 미호야, 어? 가자. 다리를 다쳤나봐! 일어나질 못해! 컨트롤 눌러! 어! 아! <웃음> 이거 사진기 소리로 찾을 수 있네. 얘들아 내가 사진기 어? 소리 보낼게. 아리너 이쪽으로 와. 음, 우리 어, 여기야 얘들아. 나와. 우리 일단 만나자. 음. 사운드가 들려. 저기야. 여기 다 그래. <웃음> 얘들아, 드디어 만났다. 근데 우어디 갔어? 나도 대리 <데리러> 나와. 제발 <웃음> 부이야 제가 <아침. 웃음> <웃음> 여로르가 <목소리> 죽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루야 괜찮아? 야! 내가 더 놀랐어 <목소리> 아 지금 댕댕이 하고 그렇게 놀란거야? <목소리> 그러니까 나.. 나귀 나갔어 얘들아 <목소리> 왜, 어, 왜? 나 여기 떨어지고 잘못 떨어져서 얼굴이 상해졌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일단 가자 얘들아 <목소리> 나 미소하는데 이 옆에 이 옆에 왜왜왜왜왜 라고하면 다 도망갈 <목소리> 것 같았어 아, 일단 가자 우리 앞으로 쭉 가자 뭐, 탈출군을 찾아보자 이게 떨어졌으니까 와와와 와, 와, <웃음> 여기 뭐가 있어! 거기 뭐가! 야들 뭐, 뭐, 뭐, 뭐, 나도, <웃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근데, 나도 애들아, 나, 우리 탈출도 중요하지만 동철이 찾고 나가야지 동철이 같이 아니야! 나부터 시켜자 얘들아 진정해봐 우리는 벌써 한명을 잃었어 이럴 일을야 뭐야 주인들 죽었어? 주인들 죽었어 <웃음> <웃음> 너무 끔찍해. 건데? 누군데? 너무 끔찍하다고 얘들아. 일단 그 괴물을 좀 살펴보면 될 거야. 그 괴물 근처는 빨간색 배출로 빛이나. 어, 그래? 그 빨간색 조심하면 될 거야. 탈출구 어딘가 있을 거야? 자체나 보자. 밑에 바닥에, 바닥에 뭔가 ]이다. 있어. 계속. 바닥에 뭐가 있는데? 바닥에 재료들이 있어. 재료가 있어? 재료들이 있 건전지나.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미나 이거 봐봐 건전지야. 오케이 건전지 생겨. 언전히 없는 사람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없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후레쉬를 다피고다 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다 키다! 안 아, 보여, 얘들아. 아까워, 아까워. 그, 저, 작동은 어떡해? 어? 이상한 소리가 나타났어. 이 소망차! 어, 그 녀석이 발소리야! <웃음> <웃음> 어, 지은야너 지은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너 살아있었구나. <웃음> 나 이거 여기, 여기 안 돼서. 오우... 어, 이 무서워! 이제 너무 무서어아 <웃음> <웃음> 야, 쟤 인대 죽었어! 으하죽하죽 어? <웃음> <쟤때> 죽었어? <웃음> 죽었어. 야, 일수 뭐, 있어? 어 동철아!!! <웃음> 동철이야, 이거? 동철아! 근데 동철이가, 동철이, 척추, 척 하나 없잖아. 얘 동철이 맞아. 야, 야, 어떻게 하루만에 해골이 될수 있어? 이거는... <웃음> 어애들아 뭐, 뭐, 저기 뭐 있지 않니? 뭐가? 어나무이 뒤로 뒤로 가. 와! 뭐가, 뭐가 있다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야, 야. <웃음> 여르르 괜찮아? 여우 실제로 실신한거 아니야? 찍힌거 아니야 이거? 야 무슨 로블록스에들 이렇게 소리를 질러 오! 오! 쟤는 아무래도 안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애 같애 야어딜 뭐가 있는데 여기에 애들아 저기 뭐가 있어 빨간 존재가 있다니까 저기 도대체 쥬... 아, 니또 또, 왔던 곳으로 돌아왔잖아. 여기 나나 따라와... 아, 맞따라가는데 아까 이거 돌아왔던 곳인데... 에이... 아... <웃음> 대가 자신 있게 앞으로 가... 내가 어, 그냥 어, 괴물한테 고번져가고끄 어... 한번 오, 하지마, 오, 오, 오, 좋았어. 좋았어. 빨간색이 아, 아. 보였었어. 줄로 가져되고 <웃음> <하고>, 일로 <이리로> 가자... 아... <웃음> 까... 안 돼... 어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얘들아, 조그만한 놈을 조심해. 얘는 한 마리 잡는다고 끝이 아니다. 빠져 잡네? 아니, 바위로 뭐 하는 거냐 바위로 때 떼... 아, 바위로. 바이... 야, 바위 한번 휘두르니까. 이거 그냥 괴물한테 던지는 거 아니야? 어? 괴물을 어, 잡는 용도인가? 음. 근데 나 아까 진짜 저확기발견 했었었는데. 늑대가 꿈꿨어. 아, 어, 뭐야 이거? 뭐자뭐자뭐야뭐자뭐자뭐냐 어, 보자 집어봐 안되고? 안돼? 배터리도? 바위로? 배터리 어? 안되고? 배터리 풀템이면 어, 못 집어 그냥 완료 아나 배터리 한 칸인데? 아 아까 거기 어디야? 료매나 여기서 애들이 죽었는데 안녕? 오 어, 뭐야? 나 돌멩이 있어 여기 아니야 이거? 어? 여긴가? 여기다 아니다 어깜짝이 어? 어 아니? 뒤로가 뒤로가 뒤로가 어어 아아 어, 아, 뭐가 있어 거기.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어, 일로, 어, 들어가 어, 일로 들어가 어. 일로 들어가 <웃음> 쟤는 <쟤네> 왜 저기서? <웃음> 저기서 <웃음> 아니 어디야? 대체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어깄 뭐, 탈출 못해 이거 그 얘들아 두... 모여봐 왜 그냥 용 저리 포기할까? 사실 용철이가 누군지 몰라. 근데 나도 몰라. 이제 요르가 르안 보여. 어? 찮아 <웃음> 요르르 저 동굴 안에 들어갔나 봐. <웃음> 야 그냥 버려. <웃음> 어, 야 여기 어디? 있다 요르르. <웃음> 아직 있네. 야 얘들아 <웃음> 이런 말 하긴 정말 미안한데 내가 사실 차량 정비 사고들 내가 고칠게 그냥. 어. <웃음> 나이스. 잘잘잘 우리 잘 그냥 잘 가자. 어쨌든 자고 줬다 얘들아 타자. 야 근데 주유대 없이 가게? 어, 어 어려워 그냥 누구 누구야 누구야? 주의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출 되는데 괜찮은 걸까? 네, 내가 자리 좌석 내고 앉을 밑에 자 어쨌든 도대체.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동굴 여행 즐거웠어요 재밌었다 도예차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S AgreALLY disappeared> <S young men> <-t22>